나이가 들면 코고리 소리는 우렁, 젊을 때 우렁쳤던 사람들이 코고리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 그럼, 그럼 코고리가 없어진 걸까요? 멀가 들수록 호흡 양이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그냥 무슨 음, 탱크가 지나가는데 음, 지금 뭐 조용히 잘하그 잘, 정도 들을만해 음, 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거기에 함정이 있죠 숨 쉬는 게 보기 웃음을 쉰다 어. 평상시 어. 예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어. 막 옆에서 아주 어. 큰일 난대 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지 이럴 텐데 잘 때는 어, 조용히 잘자네 이렇게 어. 돼 버리면은 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잘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킬링 타임이에요. 잠자는 시간 이 킬링이 아. 아니고 네. 킬링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음.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음. 회복이 아니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키우는 음. 건강을 좀 먹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숨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니까 소리 큰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 제가, 어, 아내 되는 분, 남편 되는 분에, 음. 어, 수면을, 상태를 꼭 체크를 해보시라고, 영상을 깜깜하더라도, 영상을 꼭 찍어보시고, 확인해보시라고 그리고 했어요. 이제 시골에 계신 음. 부모님, 음. 또, 연세 됐으면 또 각방들 다 쓰세요. 그렇죠. 귀찮다고. 그렇죠. 오. 그런데, 각자 자니까 음. 아무도 몰라요. 음. 어. 진짜 그 저희 고객 중에 몇몇 음. 몇 분은 자는 동안에 돌아가신 부모님, 어머니 또는 음. 아버지 때문에 음. 놀래서온 거야 음. 본인이 생각할 때아 무호흡증 때문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는대 그런데 자기도 무호흡이 있어 그러니까 불안한 음.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렇 그렇죠. 그 이거는 당장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음. 실제로 면제 드셔가지고 자는 동안에 우리가 자가죽으면 잘 좋지 음. 라고 말씀하시지만 무흡 음.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얼마든지 고쳐서 조금 더 무흡 음.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는 정말 심한 경우지만 음. 저흡이 일상적으로 많아요 음. 노인분들이 음. 특히 음. 그래서 그 노인분들의 그 저흡 음. 코고리를 하지 않는 저흡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좁아진 기도를 평상시처럼 확보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응. 엉뚱하게 다른데서 뭐 보약 꼭...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진단에...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응. 원짜리 진단 받아봐야 응. 해결책은 어. 안 나와요. 약 갖고 수술 갖고 안 되거든요. 그냥 숨쉴수 있는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네, 노화가 사십. 예. 어, 30대, 30대, 음. 이때는 노화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하긴. 그래서. 그렇지만, 음. 뭐, 성장이 멈추면 바로 노화는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젊음이 유지되는데, 음. 일단은 45세 이후부터는 음. 이제 음. 노화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50대, 60대도, 음. 어, 그때는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라서 음. 음. 수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또 하는데, 음. 음. 이제 60, 70, 뭐80 음. 되신 분들은 음. 코골이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음. 야, 뭐,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아, 말씀하신단 네, 말이죠 네, 단지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게, 심장에 병이 오고, 혈관에 병이 오고, 간에 병이 오고, 뇌에 병이 오면, 아니, 자는 동안에, 음. 어, 뇌 청소가 안 돼가지고, 치매가, 음. 100살 때 올게, 70살 때 치매가 오면 어떡해. 60살 때 치매가 온 거야. 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다른 음. 질병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정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가정도 음. 중요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요 어떤 유형병 같은 가면은 몇년 동안 그거 여기다 호기 꽂고 몇 년째 가... 이렇게 몇년 계시는 분들 보면 음. 너무 안타깝죠.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맞아요 안타깝죠 그거는 음. 그 동안의 관리가 자는 동안에 음. 그 병이 계속 쌓여서 어느 그렇죠.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음. 건강이 악커돼 아, 버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에 건강할 때 음. 잠을 관찰하고 음. 잠을 잘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음. 내몸안에서 음. 특히 이 기도는 음. 가장 핵심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